투, 드리, w 위 a 임팩트!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. 임팩트. 네, 2020년 경자년 설날이 되었습니다. <웃음> 예! 네, 경자년에첫 명절을 맞이하여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. 음. 또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, 재밌는 시간 음.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 임팩트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보내겠습니다. 예! 올해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예스.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설날 되세요 안녕! 안녕 떡국 한 그릇 이상 먹지 말라 용돈 주세요 한살더 먹었다 용돈